제가 알고 있고 만나보고 했던 주식판 진짜 고수들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 역시 전업투자로 먹고 살고 있고 벌써 10년 넘게 여기서 굴러오다 보니 주변에 여러 고수들을 만나었습니다뭐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큰손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불런 위치에 올라간 사람도 한명 있긴 하지만 그런 큰손보다 단기 매매를 하는 전업투자자 중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오래전 워낙 유명했던 사람들이라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고수는 필명 마세븐 이라고 알려진 한모씨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었고 한때 친하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너무 높이 올라가버려서 연락이 끊겼네요 이 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그냥 단기 매매의 신입니다 주식판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죠 키움증권을 오랫동안 이용했고 키움에서 개최하는 수익률 대회? 1억 리그를 매년 우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기계화 시키는 게 중요하고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전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늘 했던 말 주식은 자신의 성격과 잘 맞아야 성공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해보고 안되면 무조건 이 판을 떠나라고 냉정하게 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2007년 기사에 100만원으로 70억 정도 수익을 냈다고 수익률 대회 끝나고 인터뷰를 했던 모양인데 제가 알기론 더 됩니다. 마아세븐이 대단한 이유는 오랜 기간 꾸준한 발전과 리스크 관리가 되었다는 게 대단하죠. 이분은 워낙 유명하고 기사도 몇번 나왔던 사람이라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요즘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요샌 단기 매매를 안 한답니다. 골프에 빠져서 매일 골프 치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시장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만 몇 십억씩 삼성전자를 데이와 스윙을 병행하며 거래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고수는 필명 딘플로 알려진 황호씨입니다. 오래전 주식판에 모임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같은 동호회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전업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었죠. 대표적인 모임 중 하나가 첫 번째 고수였던 마세븐이 이끌던 타스톡이었고또 하나가 쉐이크스탁이었습니다. 타스톡은 마하세븐이란 독보적인 고수 한 명을 중심으로 이뤄진 데 비해서 쉐이크스타그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 위주로 모임의 대부분 사람이 고수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제가 직접 알고 있던 분은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만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타임폴리오란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국 헤지펀드계에선 나름 거물로 통하고 있다네요. 예전에 단기 매매하던 시절에 서울 내까지 나온 사람이 뭐하러 단타나 치고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대우증권 수익률 대회 1등을 계기로 대우증권 딜링룸에 취직해서 1년간 경험 쌓고 나와서 바로 타임폴리오 설립하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더군요. 단기 매매만 하던 사람도 저 정도 건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이름은 모르고 당시 팍스넷의 우매한 중생 즉 개미들에게 단기 매매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줬던 TJR 2세입니다. 지금도 구글에서 TJ까지만 치면 TJR 2세 매매일지가 자동 완성되는 단기 매매의 바이블 같은 매매일지와 명언들을 우리에게 선물해줬던 고마운 분이죠. 저 역시 이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미 응고한 고인이 되버렸지만 아직 그가 남긴 흔적들은 수많은 후배들이 구글링하며 저장하고 검색하고 공부하고 2007년에 자취를 감추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과 당시에 그와 댓글로 남아 교류했던 순간이 떠오르곤 하네요. 당시에 결혼할 여자 있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 고수분들은 누가 있으시나요?